제 아주 루키아의 생일은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어, 즐겁게 네, 성공적으로 재밌게 한, 한 90% 정도 성공적으로 재밌게 보낸 것 같은데 어, 부작용이 좀 있네요 루키아가 해물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물찜을 먹었는데 해물찜이 너무 매웠나봐요 <웃음> 여러 번의 화장실과 연다 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도중에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 오늘은 케이블만 이용해서 등운동을 운동할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은 케이블 랩플다운을 마찬가지로 어, 1번, 2번으로 하는데요. 1번 플러스 2번은 어, 이제 와이드로 한 번, 그다음에 클로즈로 한번 어, 4세트씩 할 거예요. 슈퍼세트는 아니고요. 와이드로 4세트 끝나고 클로즈로 4세트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롱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번 테이블 풀 다운으로 5번 네, 오늘은 좀 가볍게 해서 12개씩 지금 엉덩이에 부상의 강도가 좀 심각해요 <웃음> 왜, 왜 웃어? <웃음> 엉덩스에 어, 인절이가 있어서 어, 지금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유산소는 자전거는 못할 것 같고 스태퍼를 조금 타고 어,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인절이 조심하세요 <웃음> 너무 갑자기 매운 거 먹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먹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너무 먹고 해가지고 내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룩도 <웃음> 지금 화장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걸 성공했습니다 그럼 일단 운동하다가 얘기해드릴게요 운동하다 가시죠너왜 아! 그래? 여보 <웃음> 왜 그래? 아, 나 똥꼬 이상해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제주도 섭지코지 거기 구경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섭지코지가 그냥 관광지니까 뭐 이렇게 산책로가 있길래 섭지코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출발한 데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 출발한 데로 오는 줄 알았어요. 3km? 2.5km 정도 이렇게 갔어요. 근데 느낌이 이게 돌아가는 길로 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루키아는 이 어제 또 데이트한다고 신발을 평소에 안 신던 걸 신고 와가지고 이제 발이 아파 오기 시작한 거죠. 아 여보 이거 좀더 가봐야겠는데 가봐야겠는데 했는데 말은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카페가 있길래 여보 여기서 기다려라. 나 내가 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얼른 가가지고 차 갖고 다시 일로 오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혼자 어찌됐든 혼자 빡빡 걸어가지고 이제 차 있는 데까지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면허를 따고서 여태까지 혼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갔는데 웬걸 루키아가 전면 주차를 했놨네 <웃음> 그래가지고 막 이제 빨빨해야 되니까 일단은 차에 타서 막 사람들이 관광지 주차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혼자 긴장해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어찌저찌 뺐어요 주차비 정산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차도 이게 그 정산소랑 좀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정산소랑도 이렇게 멀리 돼가지고 막 머리 내밀고 막이러고 줬거든요 잔돈을 조수석에다 두고 출발을 했어요 이제 제주도 바람 많이 불고도 창문 다, 더우니까 창문 다고막 운전하니까 바람이 날거나 갑자기 차 안에서 돈이 막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른 또 주워가지고 막 이거 하고. 룸밀러가 루키아키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 룸밀러를 보려면 이렇게 가, 운전을 이렇게 우웅 하면서 룸밀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룸밀러 볼 때마다 이렇게 룸밀러를 봤어요. 계속 이거 보기가 불편하니까 아, 아, 사이드미러를 보면 되지 않나? 하고 사이드미러를 딱 봤는데 사이드미러를 안펴고왔네 처음 <웃음> 가다가 사이드미러 중간에 피니까 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서툴게 하니까 뒷차가 빵빵거리지도 않고 좀 오히려 거리도 좀 두고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드미러는 출발하기 전에 피는 겁니다 저처럼 운행 중간에 사이드미러를 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 전에 이제 룸미러 같은 것도 좀잘 보이게 미리 세팅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저처럼 그냥 급하니까 빨리 출발해서 중간에 사이드미로 펴고 눈 미로 막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뒷차가 진짜 받짝 왔거든요. 왜받 와가지고 내가 되게 미안했어.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뒤로 확 거리를 주더라고. 뒷차가 내가 사이드미로 안 피고 운전하는 걸 보고서 아저 새끼 미친놈이다. 보서 아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저 가지 새끼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고서 뛰었나보다. 어, 의도하지 않은 의미 있는 어, 그런 날이 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키아 인데 왔어요. 차 주차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루키아가 전화가 딱온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어 여보 왜안와 어디야? 말했는데 내가 어 주차 하고 있어 하고 전화 딱 끊었거든요. 루키아 그거에 또어 뭐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한테 반해가지고 어제 <웃음> 섹시하다고. <웃음> 아무튼 어제 어, 그렇게 재밌게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배탈이 좀 나긴 했지만 내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 옛날엔배 아프고 혼신안아고 이런 운동 안 했을 텐데. 아 지금 배가 아파서 뭐데드리프트 이런 거 하기 힘드니까 케이블로만 구성을 해서 운동을 가볍게 하자 이렇게 런이 하는 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앞으로 이런 걸 꾸준히 가져가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고 안전운동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